파워를, 임마! 여름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름 생명에 문제 생겨도, 뭐, 어이구, 어 자, 스가 당근 쳐봐. 초형식이 있겠습니다. 오, 와우. 자 오늘은 마무리가 맞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뽑기는 딱 그냥 나오고 바로 퇴칼 퇴근하고 바로 캐릭터 테스트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친구를 왜 뽑아야 되는가? 아직 안 써봤어 나도. 자기 오빠를 도와주러 나온 거야. 봄의 향기 봄 엘린이다 봄 엘린 계성 보면 요 아군 턴 시작 시 모든 적군에게 한턴 동안 신수의 꽃잎 효과를 부여하는데 그거는 해당 적군에게 아군 요정족 영웅이 피해를 주면 주피가 30% 증가한다. 일단 각킹이랑 같이 썼을 때 자기 오빠랑 같이 썼을 때 폭딜이 바로 예상이 되고 요그 다음에 증가한 뒤 한턴 동안 감전 효과가 부여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 보멜린한테 보멜린 보멜레인 성물이 나왔거든요, 바로. 보멜린 성물을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되냐면 감전 대상은 받는 피해가 또 증가해.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가 각행이 고두두두 한번 때릴 때 이미 그것도 주피 30% 상태로 때린 데다가 감전이 붙지. 그다음에 육척 처씹을 첫십을... 호도도도 때릴 때는 하여튼 궁금하제 여러분 궁금하제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선물 만듭니다 제가 오늘 말리지 말아 오늘 오늘 이거 만든다 선물 네, 출발 으스. 남매 사기단 그렇지 어야 이름 벌써 나왔구나 이름이 야 뽑기 왜 이건 내래가 아니다 야 방금 시공 야 야, 이거 또왜 렉이, 오늘 새벽 3시까지 컴퓨터 포맷했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인데? <웃음> 내가 이제 어제 다 장장 5시간 걸려가지고 진짜 컴퓨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니까, 지금? 메모리도 새로 샀지. 파워도 새로 샀지. 다 아니었어. 자, 이제 렉 없다. 봐봐. 됐나? 어때요, 여러분? 렉, 렉, 렉 없지, 이제? 이씨, 내가. 봐봐, 형, 막, 영첩, 저스티플, 착, 착, 착,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니까, 렉이? 야, 됐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몰라 진짜. 에꿎은 파워를 막 850만 트 지금 뽑고 만 좋아요. 야 뭐가 좋아 지금 뽑기는 지금. 야마브아 정신 차리라. 형 오늘 사운드 테스트하러 간다. 우리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지금 작업까지 해가지고 음질 엄청 좋아졌죠? 렉도 다시 걸린다고? 지금 나 놀리는 거 아니지? 브렉 다시 걸려? 마블이 때릴 때만 쾌적하다고? 마블이 오늘 한대맞으려 일단 쾌적함을 위해서 한대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SSR 못 띄우면 생방송의 쾌적함을 위해서 마무리가한대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생방송의 쾌적함을 위해 우리 마블이에게 마블이가 맞았기 때문에 렉이 없어졌을 거예요. 내 컴퓨터는 문제가 없어. 내가 보기에 지금 이제는 정말 퍼포먼스가 엄청나다고요, 컴퓨터가. 컴퓨터새 <웃음> <웃음> 구멍이 났다고? 아니에요. 마블이는 렉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우리 한300 정도에 퇴근하자. 제발 끄자 어, 그렇지. 그럼요. 야, 마무리 힘쓴다. 착꺼다 그렇지. 자, 렉도 없고 뽑기도 계속하고. 자, 갑니다. <웃음> 그렇지. 바로 뚫어보면서 두 개! 그. 오, 와우 멈춰 야 예쁘다 야, 오랜만에 봤는데 이쁘니까 우리 봐줍시다 오야 멈춰 바캉스 이제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이 와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어제 산책 오랜만에 한번 짝했는데 빨리 여름이 돼서 제가 여름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름을 여름을 좋아하고 바캉스 가가지고 막 멈춰 자 드디어. 오, 감전이라 락은 멀린 서브로도 궁금합니다. 어 락은 멀린이랑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그 멀린 개성이 뭐였더라? 모든 적군은 감전지로 피해가 받는 피가25버고 하고 감전지로 피해가 걸리는 건 받는 피해야 이거 난리났네. 서브에이스도 발동.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턴에 다 죽겠는데 무조건? 야 이거는 감전 메타다. 야 감전 메타 온것 같아.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야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 LA는 넷머블 가끔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막 페스티벌 한테만다집중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만 톡 던져. 할고 같은 거, 우리 옛날 할고 같은 거. 좋은 것 같긴 한데, 뽑아놔야 될것 같은데, 이런데, 그거 안 뽑은 사람들 계서 때는. 그런 짓을 가끔 하거든요? 요번에 좀 느낌 오는데. 갓킹, 큐, 엘레인, 서브, 멀리이면 딜, 그러니까. 다 끝날 것 같은데, 진짜? 쓰면? 아니, 뽑아야 올킬을 하지. 이거, 마블아, 너 오늘 3 0 0천장까지네 성적 한번 볼게. 야, 그렇지! 야, 우리 마블이 열심히 하네. 갑자기 눈에, 눈이 번쩍 뜨있나 자, 에스카이님. 엘레인 한두장 정도 부탁드릴게요. 엘레인 한두개 정도 괜찮겠습니까? 자, 엘레인 두 개. 개. 둘다 둘다? 이것들이 지금 슉. <웃음> 자, 300까지만 본다. 마부라. 마부라 돔황차는 뭐예요? 돔황차. 새로 나온 차 이름인가? 돔황차라고? 어, 이 자식 봐라 이거 형이 못 뽑는 걸왜마부리한테 아니야 이거 마부리가 형을 지금 염맥이고 있는 거야 어자 드디어 이거 나온대 너 이번에 안 나오면 머리 맞는다 갈비뼈는 다 부서졌으니까 도쑥 이거 이번 엘레인 맞나? 옛날 엘레인이가 뭐고 아, 아이씨 아야 이거 옛날 엘레인이잖아 너이 자식 어? 아니가? 아마다 옛날 엘레인 너이 자식 형 속이 야 이제 형 속이기까지 해? 잘하자 이제 마블이가 정신 차렸을 거예요 엘레인 느렸잖아요 그 엘레인 말고도 죽는다 마블이 손으로 한번 뽑아볼까? 자 마블이가 이번에 직접 뽑습니다 직접 한번 뽑아보자 그렇지 우리 마블이 도장 찍었다. <웃음> 생명에 문제 생겨도 뭐 어이구 좀왜 잠깐 왜쟤왜 왜 저러냐 마블아 도장만 찍었는데 왜저 자빠지고 죽음살이 심해졌어 우리 마블이 야, 안 나오잖아 이봐봐 잠깐만. 너... 죽음을 택하겠다?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야, 똑바로 앉아. 허리 딱 펴고 앉아야죠. 마무리. 마무리 다시 뽑아. 다시 뽑는 거야. 할수 있어. 자, 그렇죠. 형이 손 잡아줄게. 야, 이씨. 멈춰! 어? 야, 이씨. 멈춰! 아, 그럼 마무리. 자, 한번 진짜 부탁한다, 진짜. 이제 나올 때 됐잖아. 솔직히, 이제. 진짜. 와. 야. 자식가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마블이 약간 피곤했나? 조금, 조금 잔대. 조금만 잔. 한숨 자는 동안 재점한번 하고 있읍시다. 얼마나 피곤해서 갑 뒤로 이렇게 스르륵 넘어지면서 자더라. <웃음> 푹 잤다는데요? 예, 네, 지금 방금 소리가 들렸어요. 잘 잤고, 이제 진짜 컨디션이 좋아졌대. 자, 우리 마블이는 잘 잤다. 잘 잤고, 컨디션이 좋아졌다. 레드 앤 선. 멈춰!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체면. 아 자기 암시. 어? 뭐라고 할까? 긍정적인 자기 체면. 이렇게 보셔야죠. 가스라이팅이라뇨. 풀! 멈춰. 아! 멈춰! 자, 우리 마무리. 이거는 처음 보지? 이게 로스트베인이라는 건데 이거 잘 못하면 여기서 그대로 방근 줘봐. 잘하자. 자, 잘합시다. 와, 아, 손목 하나 나가는 수 있어요? 야, 이 씨, 오늘 저 뽑기 진짜 지지글리네 진짜 오늘 이거. 야, 이거 오늘, 야, 오늘 야, 뽑기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이거? 와, 자 마지막 한발 있으니까 만약 여기서 그냥 확정으로만 없고 안 뜬다 그러면 그건 마블이었던 게 아니지? 초형식이 있겠습니다. 오, 어, 와우. 뽑기는 어차피 망했고 오, 마무리 아니야.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 고마워요, 마무리. 고맙습니다. <웃음> 야, 이거를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해피엔딩으로. 봐봐. 이게 또, 보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와우! 와, 와 더럽네, 이거, 진짜. 싶었어, 우리 추억이. 말하고 싶지만. 초랄. you mm -hmm.